군 입대 후 연애에 소홀해진 ISTJ 애정이 식은 걸까요? 먼저 군대라는 사회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의무 군복무를 해야하는 장정들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훈련병에서 병장신문으로 군복무를 마칩니다. 여기서 ISTJ는 군대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? 대부분 잘 적응하지만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칩니다. 이때 멀티태스킹을 어려워하는 ISTJ는 군사회 적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반 사회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로 인해 이별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A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? 물론 ISTJ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매출과 외박이 제한된 사회에 갇힌 ISTJ로부터 한 발짝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ISTJ가 여러모로 힘들어하면 A는 ISTJ의 고민을 주로 들어주면 됩니다 만약 ISTJ를 돕고 싶다면 관식 또는 생필품 등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한 발짝 물러난다고 ISTJ가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다가 ISTJ의 군생활이 조금씩 끝이 보이면 민간인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면서 두 발짝 다가게될 것입니다 오늘 시시유 ISTJ 와유아인 신고 하시 기원 ISTJ 월 멤버십 에 하시 Bonin d o n g Fan y e y o n g San, Vlog, ASMR d u n g Total Negaji Benefit y o u l New Leel Suitsuid n a d a Uchuk San Dan Card Lule Click Hag e i Hajuse Yo.